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직업으로 목수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자막을 선택하시면 자막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목수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거나 직업으로 하고 싶어서 시청해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목수라는 직업을 갖게 된 저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목수가 되기 위한 방법 및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주변에도 저보다 능력이 있고 숙련된 목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목수삼촌이라는 상호로 목공사와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는 42살입니다. 목수일을 시작한지는 31살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네, 그전 직업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럼 목수일을 더 수월하게 배웠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안다고 기초를 배우는데 걸린돌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꾸 과거의 저와 지금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전에 인테리어 경력은 오히려 가르쳐주는 팀장 입장에서는 부담이었고 가르침을 받는 저의 입장에서는 빨리 일당을 많이 받는 목수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 한대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때 하루 수당은 5만원이었습니다. 온갖 구준 일을 다해야 했고 기술보다는 자재곰방 현장 청소, 연장 옮기기 또 자재 곰방, 현장 청소, 연장 옮기기 등 반복되는 하루 일과에 빨리 목수가 되고 싶은 욕심에 아, 이 일은 정말 아니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정말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아픈 와이프가 집에 있고 내가 이 배움을 포기한다면 다른 일을 못할것 같았습니다 주변 분들은 좋은 인테리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목수 기술을 배우려 하냐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왜 목수 기술을 배우려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는 공사계약의 단위가 몇백에서 몇천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그러한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한 달에 6건, 적어도 두건이라도 공사를 진행해야 유지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불규칙한 수입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과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에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임감 때문이라도 목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 끝에 지금은 디자인도 할수 있는 목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빨리 목수가 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목수가 될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수학원을 등록해서 기초교육을 받으세요. 어떤 분들은 학원에서 교육받고 실제 현장에서는 못 써먹는다고 하십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목수기술이라는 건 수학처럼 딱 떨어지기도 하지만 논술처럼 그 상황에 맞게 작업해야 되는 인기응변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배워나간다면 학원에서 배운 기술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일한다면 학원을 통하지 않고 현장에서부터 바로 시작해서 한 달도 안돼 포기하고 나는 목수랑 안 맞는다고 스스로를 달래버리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목공 현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적응을 빨리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원에서 배운 걸로 너무 자만해서 아는 척 한다면 현장에서 도태될 수 있으니 항상 겸손하게 행동할 니다 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목수 기술을 배운 것처럼. 목수팀장 밑에 들어가 1년 이상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실전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방법이지만 얼마 못 버티고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생깁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셔서 가르쳐 드리려고 했지만 오래 못 버티고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그만두신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 마음가짐은 확고했지만왜 그만두시게 된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근로시간입니다. 인테리 어 현장, 즉 건설 현장은 8시에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8시 전에 현장 도착해야 됩니다. 작업하는 현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아침 일찍 5시나 6시에는 일어나야 현장에 늦지 않게 도착합니다. 일찍 일어나 이동해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을 못 버티고 그만두게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직장으로 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배울 때 채용 공고를 낸게 아닙니다. 스스로 기술을 배우기 위함인데 일하는 시간만 목수일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끝나면 친구들 만나고 술 마시고 취미 활동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목수에 관한 어떤 공부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기술을 기록한다거나 오늘 내용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수 기술을 가르쳐주는 목수팀 팀장 입장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하루 수당을 받는 팀장은 자신의 수당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수당 25만 원을 받는다면 기술 배우는 사람을 부사수라고 하겠습니다 부사수에게 10만 원을 주면 팀장은 하루 15만 원만 벌게 되는 것입니다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가르쳐 준 것을 내일 부사수가 모른다면 한두 번은 더 가르쳐 줄수 있지만 노력하지 않는다면 서로에게 악감정만 생기게 됩니다. 부사수 입장에서는 적게 돈을 받는다 생각할 것이고 팀장은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내 것을 나눠 주는데도 발전하는 모습이 없다면 팀장도 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팀장이 기술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빨리 기술을 가르쳐서 파트너로서 팀을 만들기 위함이란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부사수를 가르치는 목수가 많이 없습니다. 가르쳐준 기간 동안 받은 만큼 나눠줘야 서로의 보안과 순환이 되는데 기술을 다 배우다 싶으면 바로 이를 빼앗는 경쟁업체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여러분들이 목수 기술을 배우고 싶어 목수에게 말했을 때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정리하면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 목수 팀장에게 기술을 배운다면 배우는 마음으로 돈보다는 사람을 사귀는 데더 시간을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튜브나 로그 같은 매체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수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유튜브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고 카메라를 만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목공장비 만지는 것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것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꼭 내가 지금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게 된다면 그게 취미가 되고 취미가 직업이 될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목수라는 직업에 더알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접근성이 가장 좋은 순서로 첫 번째, 유튜브로 목공에 관한 컨텐츠를 자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공학원에 다니면서 목공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공팀장에게 목공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목수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